잠사제 이거 6월 9일까지 하는 거고요. 이거 어제 패치가 됐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이거 새 스킨이 나왔는데 스킨을 거시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일단 보면은 이번에는 다섯 개 전설 스킨 다섯 개 나오고 그러고 이제 영웅 스킨이 세개 나왔네요.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. 복면. 뭐야? 뭐야 <웃음> 무슨 변태 같은데? 뭐야 이거? 허 이거 그 트프라도 남자 주인공처럼 생겨서 존나 짜증 나네? <웃음> 어? 못생겼어 짜증나 <웃음> 어, 어? 갑자기 화나네? 어. 네뭐네네뭐 네, 네. 뭐 이렇게 생겼고요그 탄소섬유 오버워치는 꼭 낼거 없으면 탄소섬유 하나씩 썼거든요? 네뭐네뭐네뭐네뭐 네, 뭐. 네, 뭐. 네, 뭐. 네, 뭐. 그리고 어 이건 어? 약간 뭔가 샤넬 패턴 같은 느낌인데? 플레르드 리스라고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쵸? 어.. 뭐 이렇게 그 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야! 총 대박인디? 총 대박 예쁜데요? 그죠 총은 대박 예쁜데요? 여기 약간 벨벳 느낌인 것 같아 여기가 그쵸? 음.. 총은 좀 대박 햄찌 햄찌 잠수함! 아 얘가 선장인가봐 여기 보면은 여기여기에 초록색 조그맣게 뭐 있는 거 보이세요? 요게 그거야. 잠수함들 보면 그딱 선장이나 그 조타수? 가 앉는 자리에 보면은 그 띠디디딕 띠디디딕 하면서 <웃음> 그 앞쪽에 초음파 같은 거 써가지고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표시되는 약간 그런 그런 기계장치인 것 같아요. 계기판 같은 거. 뭐 불가사리도 붙어있고 요기 요기 이런데어 약간 요거 보니까 조금 약간 바이오쇼크 느낌도 좀 나고 그죠? 오 <웃음> 귀엽네요. 잠수함이니까 프로펠러가 있어야죠. 너무 귀엽고요. 그러고 오불가사리 너무 귀엽습니다. 리 이렇게 약간 이건 뭐랄까 그 약간 서양 놈들 그 항상 뭐 해적선 잠수함 뭐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런 나무로 된술통 있지. 어? 저기서 도대체가 액체가 어떻게 안 새는지 모르겠는 이런 쩍쩍 금가 있는 그런 술통 약간 그런 모양으로 포인트를 좀 줬네요. 포인트는 수염이죠. 귀엽네요. 모자도 귀엽고 한층 머가리가 짜부가 된그런느탱이 햄쥐의 모습 귀엽네요 어.. 뭐지 이거 소세지를 줄로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? 바지가 약간 그쵸? 어 약간 여태 있었던 리퍼 총들은 여기 위에도 살짝 동그랗고 여기도 살짝 동그랗거든요? 근데 요거는 약간 박스 모양처럼 나왔네요? 뭐 총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쵸? 이렇게요 뭐 이러면은 뭐 이거 썰어먹으란 <웃음> 뜻인지 뭔지 뭐요 이거 선물인가요? 저도갖고 싶지 않지만, 네. 아, 그러고 이번에 메르시 대박 스킨이 뭐 나온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용기수, 용기수가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짧아졌냐? 내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 속바지가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? 여기 약간 용, 용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 용 머리, 용 머리 모양을 쓰고 있고 약간 시메트라랑 같이 쓰면잘 어울릴 것 같은, 그죠? 음, 시메트라용 스킨이랑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그리고, 오! 오! 오! 오! 이게, 제가 이거 황금 무기거든요? 황금 무기 한번 빼놓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봅시다. 아, 이거 초록색도 괜찮은데요? 응. 어. 여기 요것도 이제 구슬에 약간 뭔가 일렁일렁 하는 그런 게 보이네요. 그죠? 네? 뭐야? 엥? 알았다. 이거다. 이 메르시 스킨을 존내 만든 다음에 야이 디테일 존나 야 지린다 지린다 이러면 야 그럼 카드 세우수도 야 존나 지린다 지린다 이래놓고 이제 힘든 거야 아, 총은 대충 하자 이렇게 된 거지 내 생각에 그런 거 같아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그지 이게 우리가 상상한 거는 봐봐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, 이런 무늬와 막, 이런 이렇게 막 번쩍번쩍, 으아, 막, 용이 막, 으아, 존나. 이런 게 여기도 딱 되어 있어야 맞는데, 성이가뒤었죠 음. 성의가... 음. 그 다음. 빨간 모자. 어.. 제가 유교걸이라서 치마가 너무 짧네요. 네. 치마가 너무 짧고. 어, 근데 이건 마음에 들어. 도끼. 칼에 도끼 달린 건 되게 마음에 들어. 와 대박. 이거 개 마음에 들어. 여기 막 가죽 이렇게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. 그죠? 총은 진짜 대박이다. 그죠? 그러고 오 뭐야 이거. 오 이거 도시락 폭탄인가 <웃음> 본데요 <웃음> 그죠? 이거 뭔가 했어 순간. 괜찮네요. 어, 아이디어 괜찮다 이거. 그러고오 어, 깜찍하네요. 네 그쵸? 어, 뭐야 울버린이야 뭐야? 어 존나 귀엽다. 응. 어 귀엽네요. 울버린 표절이네요. 네. <웃음> 어 뒤에 꼬리도 있어. 존나 귀엽고요 네. 빨간 모자와 늑대 할머니입니다. 깜찍하네요. 그죠? 그러고 다음. 어우난 야타 이런 스킨 나올 때마다 너무 싫더라. 옴닉한테 눈코입을 제대로 붙여줄 no. 생각을 하지를 마 그냥. 어?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미칠로 포지틀리. 뭔 뜻이야 이게. 뭐야, 이거 약간, 이거, 어? 여, 어? 여러분, 이거 있잖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하나, 이거. 이 마디 하나, 이거 그거 아니야? 그, 그 애슐리에 있는 그 수프그릇 아니에요? <웃음> 이거 애슐리, 애슐리에 있는 수프그릇 같은데? 얼라리. 아, 이 ᄃ 들 진짜 안 되겠네. 어? 아, 이거 눈 감아주니까 계속 표절하네. 아, 진짜. 어? 아, 진짜 뭐냐고. 아, 진짜. 또 아, 그만 좀 갖다 썼어. 그러고 뭐. 어? 오오 오? 오. 나 여기 젠야타 여기 가랭이 보이는 거 처음 봤어. 대박. 보일락 말락. 감정 표현으로 갑시다. 어슬렁. 뭐야 이거. 응? 이게 뭐야? 댄스? 뭐야? <웃음> 이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엉덩이 부담스러워. 네, 그래. 여기는 사뿐? 우와! 사뿐이 아니라 휘리리기 아니오? 사뿐이 아니라 휘리리기여야지, 자식들아. 응? 오 이건 좀 멋있네요 이거 갖고 싶네 이따가 이거 하나 사도록 합시다 상자에서 안 나오면